여기는 우리 동네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입니다. 아트메이커 체험실 앞에 조성된 작은 연못이네요. 금붕어들이 연못에 접근하는 인기척을 듣고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군요.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공연 그리고 전시체험과 스포츠시설, 자료열람실 등이 잘 설치된 곳입니다. 여기 문화원 뒤쪽으로 이런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에 가려져 있어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야트막한 동네 산인데 오늘 아침 일찍 올라가 봅니다. 작은 산이지만 수목도 많고 영 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도 있네요 정자 위로 올라가 보니 주변 아파트 들과 멀리 영일만이 보입니다. 경치를 구경할 겨를도 없이 이때 갑자기 나타난 유기견들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 불러 모으고 있군요. 요즘 산에 가면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때로 모여다니는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총 5마리의 유기견들이 평소 자기들의 놀이터로 사용하던 정자로 오르려 합니다. 이때 위에서 인기척을 내었는데 멈칫하더니 다행히 돌아가네요. 아래쪽에는 조선시대 효자 박수존을 기린 효자비 정효각이 있군요. 충음부 도사 박수존은 눈멀고 다리를 못쓰는 아버지를 지성으로 봉양하여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낫게 함으로써 남자 심청으로 불리었습니다 아파트 뒤로 숨어 있어 앞쪽의 환호공원에 비해 눈길이 잘 가지 않는 산이지만 접근성도 좋고 수목도 우거져 있어 약 1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로 좋군요.